네 안녕하세요 니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시연한 형이라고 하고 이를 다시 정의하는 사람으로 저를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니트가 말하는 니트 정책과 온전한 대안입니다 저는 사회 비정행자들의 행복과 자립을 만드는 사회 비행자에서 활동합니다 사회 비행자는 다양한 유형의 니트가 일에서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결하는 자립솔루션과 철학적 사회적 일의 재정의를 통해 일의 뉴노멀과 대안적 공동체를 세상에 만드는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그대로 살수 있는 세상을 위해 파편화된 일을 넘어 온전한 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고기는 물과 고기, 즉 식용하는 온갖 동물의 살이라는 뜻의 합성으로 물에 사는 생명을 오직 인간에게 먹히기 위한 존재하는 살덩어리로 만드는 표현입니다. 이 안에는 종차별적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권 활동가들은 물살이라는 표현으로 그 안에 담긴 도구화를 넘어 대안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니트라는 단어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직업훈련, 노동이라는 활동을 정상성의 범주로 설정해놓고 그 생애주기를 따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는 대상화, 도구화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삶, 즉 다양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멸시와 혐오도 따라옵니다. 국가, 부모, 전문가, 교육 및 노동 환경에 표준화된 사람들은 니트를 발명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다는 니트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현재 니트의 문제는 경제적, 관계적, 심리적 차원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고 솔루션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니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니트 정책은 직업 안으로 개인을 직어 넣으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좀더 넓게 청년 정책으로 개비업, 심리 정서 회복, 관계 회복, 그리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다루겠습니다. 한국의 니트 정책은 대부분 직업 훈련 정책이며 일 경험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이지만 운둔형외톨이의 정서치유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 정책 차원에서는 취업, 창업지원, 개비어, 상담,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취업정책인 청년도전사업은 취업정책에서 자기탐색과 커뮤니티 활동이 더해져 있습니다. 청년대상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습니다. 니트정책이 일반 청년대상정책처럼 보편성을 띠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니트 당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입과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심리정책으로는 니트 당사자를 위한 정서 지원은 거의 없고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청년마음, 건강상담사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시민활동은 서울에서 시작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청년의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업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니트 관련 사업 자료를 못 찾아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가자 중 61%가 취업에 전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임외에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니트 당사자는 진입 실효성 여부에서 더 부정적일 거라 우려됩니다.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비행자 자체 조사를 통해 217명의 청년 청년 중약 70%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약 90%가 직업훈련 외에 다른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이유로는 자아탐색의 중요성, 직업훈련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취업, 창업 외에 다른 방식의 일을 지향한다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심리정책 부분에선 아직 니트 청년이 정서 위기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관련 정책이 부재하고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의 타겟이 니트 청년층이 아니기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상담가가 가진 문제도 있습니다. 상담가, 내담자가 만드는 대상화의 문제와 니트 문제를 성탄하지 못하고 책임을 개인화하는 상담가가 당사자를 비난하며 가해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일도 빈번합니다. 본질적으로 정서의 위기를 만드는 사회 환경이 존재하는데 심리 상담으로 근본적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오른쪽 표처럼 소득 취업에 따른 자살 충동 및 정서 안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빈곤, 관계 문제, 사회적 혐오 및 자기 혐오로 인해 큰 정서적인 위험상태입니다. 청년 시민활동은 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금전적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치구의 조례를 변경하듯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무급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활동 공론장에서 당사자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결국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취업을 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청년의 전문성과 공공적 활동의 상실이라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정책 문제의 원인을 네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분과주의적 사고 및 정책. 두번째, 일에 대한 회사적인 철학적 사회적 정의, 세번째, 니트 연구의 한계, 네번째, 니트 문제의 개인화입니다. 첫번째, 분과주의적 사고 및 정책입니다. 니트 문제는 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웃음> 일을 하는 사람과 비노동자 모두의 문제이고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인문학적 감정 관점, 관점 등 다각도로 고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문의 경계를 나누듯 주무부처별로 분과적인 인식과 해결을 하려고 하며 이는 고용 중심의 해결로 한정되었습니다. <웃음> 게다가 여러 부처들의 정책들은 서로 상승이 됩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예로 들자면 고용노동부에서 당담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목표가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니트 문제를 다룬다면 심리치유에만 집중되어 다시 사회의 정상성으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니트 정책은 아니지만 자치구 등에서 하는 협치 시민 사업도 존재합니다. 이 사업에서 시민활동은 직업적 혹은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일 혹은 시민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유예기간으로 바라봐집니다. 오른쪽 위쪽 그림과 같이 니트가 치유를 해서 취업을 하면 다시 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소진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되고 다시 니트가 됩니다. 니트가 직업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면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면 또다시 니트가 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순환되며 각 정책의 결과가 타부처의 문제가 문제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행정적인 분과로 인해서 정책의 수혜가 좌우됩니다. 많은 청년 정책과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니트 당사자에게는 각자 고유성이 있는 것처럼 결이 맞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용역 입찰을 통해 사업의 주체가 정해지는데 당사자성이 있거나 친화적인 기관이 아닌 업력이 높은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자체로도 성과주의적인 문제이고 그 성과와 업력이 과연 니트를 잘 이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이구심이 됩니다. 당사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웃음> 두 번째, 일에 대한 폐쇄적인 철학적 사회적 정의입니다. 아까 니트 정책의 고용 위주의 접근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일에 대한 폐쇄적인 철학적 사회적 정의 때문입니다. 일이란 인간의 활동 혹은 행위로서 다양한 범주를 포괄합니다 노동만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그것만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돈을 벌은 일, 즉 노동만을 일로 바라봅니다. <웃음> 이는 사회 전반적인 성찰의 구조의 결과로서 니트 문제를 여러 범주의 일, 즉 노동, 비노동, 비노동 형태의 일이 가진 문제로 사회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가치인정체계의 모순과도 연결됩니다. 사회에서는 활동에 가치가 있다고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가가 있거나 이윤을 가져오는 일만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모순적이,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파편화된 일을 넘어 온전한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란 무엇이며 사회의 일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즉 이래 뉴노멀에 대해서 철학적 사회적으로 고철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수교장이 형성되고 그것에 걸맞는 대항적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니트 연구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연구자는 한국사회 구성원이며 그 지위를 얻기까지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며 표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주의 및 노동윤리를 채워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특성상 의뢰기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나 기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기 쉽습니다. 노동윤리,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자본을 위한 연구는 널려있지만 인간 자체를 위한 관점의 연구는 부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니트 문제의 개인화입니다. 니트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이가 많습니다. 흔히 학교, 노동, 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을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은폐되고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번아웃, 퇴사, 1인 기업 프리랜서의 착취, 노동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담론에 대지 못한 노동의 부자유가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은 해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모두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다 일하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해야만 하기에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인정하는 것처럼 일 사회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비인자가 만난 비행인들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나온 일할 의지가 없는 무업자에 해당하는 니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필요하기에 니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한계를 느꼈고 물살이라는 용어처럼 대안적 용어를 찾았습니다. <웃음> 행인의 뜻은 길을 가는 사람,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신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닐 빗자를 붙여서 의미를 확장해 보았습니다. 비행인이란 단지 정해질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잠시 길을 멈추거나 자신이 가는 길의 방향을 고민하고 자신의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 사회, 국가, 기업, 부모 등 타인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신부름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하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니트의 유일한 대안 언어입니다. 니트 문제의 신경성은 모두가 합니다. 필터링된 관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은커녕 지금처럼 온전한 문제인식조차 못할 것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대학 거부 당사자로서 대학 비진학사 단체에서 활동했고 2019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니트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결론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에 목말라 있고 스스로 배움을 원하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니트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일할 의지가 없다는 말은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무지성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좋은 인간관계가 좋은 교육 기회가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관계, 교육, 일에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사회비행자에서의 일을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했습니다 니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뿐만이 아닌 여러 차원의 일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니트워크, 니트의 일, 니트의 네트워크라는 뜻으로 다양한 유형의 리트워크, 다양한 일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유형의 상황에 있어도 결핍을 느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돈을 위한 일에서는 자기실현과 공공적 가치의 부재를 느꼈고 좋아서 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대안적인 일실험 리 리트워크입니다. 열명의 청년이 5주간 모임을 가지며 자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시민수당 형식으로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 배우고 가치를 만들고 수익을 얻는 경험입니다. 효과 및 결론입니다. 자율성을 기반하고 평등한 관계 내에서의 느슨한 일을 통해서 고립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이 가능했고 일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의 정서 회복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공론화한 활동형 니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동형 니트란 쉽게 말해서 일하는 백수이며 자율적이거나 공공적인일 혹은 그 경계에서 일하지만 니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트는 복지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활동성이 사라지고 예술가 혹은 프리랜서 등으로 호명될 때는 니트성이 은폐됩니다. 기존의 니트에 대한 연구에는 니트의 활동성과 이중성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일을 단지 공사나 취미 활동 혹은 커뮤니티로 격화하여 바라봐 바라보았습니다. 일하는 백수들의 일과 먹고 살기 그리고 존업이라는 인터뷰 집에서는 사회의 직업밖에 다섯 명의 일하는 백수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고 그 일이 사회적 가치가 있음에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웃음> 이들은 취업 창업 프리랜서 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며. 존재 자체로 사회의 가치인정체제의 모순과 노동지상주의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니트로 호명하지만 결코 대상화된 니트의 의미로 자신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책 뒷부분에는 사회에서의 니트의 의미를 전복하고 스스로 니트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연구자들이 만든 죽어있는 정의보다 훨씬 의미 있고 시대를 잘 반영한다고 느껴집니다. 니트는 모두가 거쳐야 하는 경유지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의 조건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사회비행자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SB는 소셜비즈니스, SR은 소사이어티 레벌루션입니다. SB는 대구청년센터, 화성청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취업을 넘어서 자신의 고유성을 일로 연결해주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민합니다. 하지만 솔루션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취업, 창업, 1인 기업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질문을 통해 어떤 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질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주지 않는 문제, 자원과 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하게 생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어, Society Revolution, SR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있기까지 당사자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경쟁 속에 고립되는 것이 아닌 포해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뿐만이 아닌 예술가이자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일의 눈엄을 참한다는 니트 당사자를 대상화하는 사회적 시선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니트 문제의 사회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대안으로서 기존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넘어 일의 누노멀의구현과 대안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그 대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 교육 파트에서는 니트를 만드는 사회적 요인을 정리하고 있고 니트 문제의 대안을 일의 누노멀과 대안적 공동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논의들을 함께 사회적으로 나눌 공론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제 활성화 팀에서는 그런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또 정책을 비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팀에서는 이런 의제들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 예술, 독서 모임, 기타 등등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웹드라마나 이래 누노말 탐험단의 다큐멘터리를 콘텐츠로서 만들려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에는 돌봄 커뮤니티에 대한 실험과 n 개의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커뮤니티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한 자원을 얻기 네, 위해 좀 네.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니트 문제에대한은 결국 시민노동의 형태로 자신 지역 사회의 의지와 관련된 일을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다양한 방식들을 사회적 인력서 인정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민노동에서 점차 사회적으로 노동의 범주가 확장되며 자율적인 인력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두가 엄체내가 될수 없습니다. 모두가 대기업 직원이나 배민 창업주, 천만 원을 벌는푸리에서는될수 없습니다. 모두가 직장인이나 창업가가 돼야 하는 사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두를 직장인이나 창업가, 1인 기업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모두를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료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착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대안인가요? 그러나 모두가 활동형 리트은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한 니트의 일을 발굴하고 그 일을 통해 사회의 효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며 즐겁고 자기 실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각자가 존엄을 느끼고 살수 있을 것이며 그 일을 통해 지역사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자신의 존재 그대로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